오 착용감! 어 진짜 편해요.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아씨 괜히 들어갔다. 좋다. <웃음> <웃음> 내 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리니까.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웃음> 뭘로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웃음> 제가 새 제품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링크 좀 받아봐도 되겠다. 베스 <웃음> <웃음> 진짜 안 들리는데. 아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다니까 얘를왜 이래? 이거 눌렀어? 하나 둘 셋. b u r n o 아이 근데 선이 왜 이렇게 얇아? 선 진짜 얇죠 형 낚시줄 같아 그지와안 뭐 끊어져? 맙소사 헐 옛날부터 배우기로는 선이 두꺼워야 좋다고 오 착용감 착용감 진짜 좋죠 너무 좋은데? 진짜 뭐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와쑥 들어가 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웃음> 너무 좋은데?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웃음> 슈한테 미안한데. 어, 형 그럼 내가 링크 찍어줄게. <웃음> 와! 맙소사! 또 걸렸어. 방문 판매 왔습니다. 와, 너무 다른데? <웃음> 일단 착용감이 너무 좋고. 사실 뭐 뒤로 빼고 막 이럴 때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사실. 음. 그옷 안에서. 정말 아무 느낌이 안 났어요 어. 진짜 그냥 귀에 이제 에어팟 같은 거 끼고 있는 느낌? 차음력도 되게 좋은 거 같고요 드러머들은 차음력이 생명이에요 차음이 잘 되니까 울림이 진동이 느껴지는 약간 느낌. 내가 연주한 그대로를 좀 느끼기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뺐다가 다시 껴 봤잖아요 어? 이 소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드러머의 자리에서 듣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듣는 이 지금 아까 여기 스피커에서도 한번 뺐다 들어봤다 했는데 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좋지, 형. 어! 아, 이거는 진짜로 내가 그 뭐,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좋은데? 야, 아티스트 할인 없냐? 우리 저 지인할증 있지. 아, 지인할증. 아. <웃음>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산 <웃음> 이게 이 시리즈의 막내야. 근데 내가 느끼기에 모니터링 스테이지용은 플래그십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846을 판 이유가 그거야. 그렇지그 디테일이 어차피 안 들리니까 응. 무대에서는 응, 응, 응. 이게 10이고 응. 20이 있어요 그리고 30, 50까지 있는데 내 생각에도 30, 50은 스테이지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응. 10이나 20 정도가 딱인데 어,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니 링크, 아, 링크 나, 제가 뭐냐? 새 제품으로 나, 보내드릴게요 나 저기 이혼 당해 <웃음> <웃음> 마누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웃음> 뭐지 이 에어감은? <애호감은? 웃음> 네? <웃음> 아, 씨 괜히 들어갔다 <웃음> 더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성향이 좀 다른데요? 다르지? 네 그러니까 이제 10, 20, 30그 다음에 다시 20, 10 요렇게 순으로 들어갔는데 특정 회사의 주관적인 음향, 해석 음. 이런 거를 너무 강요받는 걸좀 싫어하는 편이라 30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음. 야, 이런 생각이 있고 10이랑 20 중에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제 개인적으로 뭘로 챙겨드리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웃음> 그 <말> <웃음> 어 진짜 편해요 여기에 그냥 머리카락 닿는 정도의 느낌만 나는 거라가지고 케이블 얇은 게 편의성에선 좋은데 아직 뭐 장기간 사용해보진 않아서 내구성에 대해서는 음.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컬리스트도 이제 무대 위에서 멋있게 인이어 빼려고 아.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렇게 약간 한번 <웃음> 튀길 수 있겠다 <웃음> 네 약간 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탄성은 있는데 얇은 줄이라 가지고 약간 낚시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응 음, 맞아 맞아 네. 10이랑 20 중에서는 어떤 게더 연주하기 나아? 20은 조금 에이징이 필요하면은 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당장에 오늘 연주해야 된다 그러면 10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아 10이 훨씬 내추럴한 느낌인가?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고 음. 이렇게 okay 얘기하면은 플랫하고 원래 니가 듣던 기타 소리랑 더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고 예예 그죠그 전에 쓰던 게 워낙 이제 베이스 역대가 늘어나게 돼서 녹음실 가거나 하면은 그 베이스 역대 좀 깎아주세요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비옴을 주시면은 제가 깎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뭐 주셨던 소스 그대로 제가 건드릴 필요 없이 들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쿠스틱 기타 녹음할 때 에라 이렇게 나눠서 더빙 치고 음, 나눠서 듣고 하잖아 에이. 그런 분리도나 이런 측면은 어때? 거리감이 더 이렇게 더 와이드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사실 뎁스는 음. 있어요 그전 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왼쪽 오른쪽 이라고 하면 얘는 약간 이미지 그 펼쳐놓은 것처럼 약간 요렇게 펼쳐진 느낌이 있어요 위아래가 더 있다? 네뎁스가좀 네. 어. 있어서 그거는 훨씬 모니터하기 편했던 것 같고 모니터 환경을 좀 옮겨 놓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연주할 때 베이스가 많으면 그게 익숙해지기 전까지 한 1, 20분 동안 약간 쫄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손에서 베이스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니까 음. 근데 그거 없어서 훨씬 작업하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연주자한테는 1, 2 0분이 생명과도 같은 거라서 <웃음> 다 돈이지 <웃음> 보통 인이어들 연주할 땐 쓰고 음악 들을 때잘안 쓰잖아 그죠 이건 어때? 어 들을만 한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20부터 감상용으로는 20부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10은 조금 플랫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그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악기 믹스 잘 해놓고 보컬은 아직 손을안 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음. 네. 베이스 진짜 안 들리는데? <웃음> 내 베이스 좀 줘봐 이게 원래 잘안 들리는 앤가? 베이스가 꽤잘 들리는 곡인데 이게 녹음하기 진짜 좋다 베이스 녹음하기 베이스가 있어서 약간 뭉글한 소리가 는안나 정확하게 그냥 딱 베이스 아바론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근데 확실히 완전 저음 있잖아. 정확한 윗대 소리는 잘 나는 것 같은데, 더 저음 영역은 확실히 좀 조금 작은 것 같아. 꽁꽁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싹 없어지고, 살짝 위에서 짠짠짱짱이 소리가 훨씬 더딱더잘 들려서 녹음하기 좋겠다고 한 게, 내 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윗대가 잘 들려서 밑에 저음이 조금 풍성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래서 약간 플랫한 느낌? 그러니까 아까 보컬이 들어간 거에다가 이렇게 베이스 친 것도 마찬가지로 보컬은 엄청 잘 들리고 저음이 약간 잘안 들린다 베이스 치는 사람으로는 보컬한테는 진짜 짱인 거 같아 너무 깔끔하게 다잘 들리고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보컬한테는 정말 좋은 거 같아 베이스 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베이스 치기에는 저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치는 거 플레이는 완벽하게 들을 수 있지만 약간 부드러워게 이런 몽글한 소리는 아니야. 딱 인이어로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 착용감은 어때요? 착용감 괜찮아요. 귀에 딱 들어와요. 음, 음. 좋다. 나 <웃음> <웃음> 이거 음. 녹음할 때도 물론 쓸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음악 감상할 때도. 좋네요 아, 링크 보내드릴까요? 아 비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공연할 때 이니어 필요하긴 하더라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살짝 고민하던 중인데 음. 시작을 이런 걸로 해주 되나? <웃음> 이게 내가 지난번에 다른 이니어 썼을 때 노래하느라 입을 크게 벌리면 이게 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기 귀에 딱 들어 맞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착용감 괜찮아요? 음. 네 좋아요 그래서 딱 들어봤지만 뭔가 껴갖고 아프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보통 그런 모니터용 보면은 이제 하이가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목소리 잘 들리게 만들어 놓은 게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걸 듣기 편한 소리라고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그런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만나면 그냥 제가 감내하고 녹음을 하는 거지 그게 되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얘는 좋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듣기에도 저는 좀 둥그런 소리 좋아하거든요 둥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있게 들리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들은 곡이 어떤 약간 공간감 살아있는 믹싱 같았는데 악기들의 어떤 위치감 같은 것도 막좀 느껴지고 그랬어요 음.. 응. 얼마 정도 할것 같나요? 이거? <웃음> 몰라 50만원? <웃음> 20만원 초반? 아하! 그래? 그럼 링크 좀 받아봐도 되겠다. <웃음> 근데 관리를 잘 해야겠다. <웃음> 꼬일까봐. <웃음> 제가 꼬인 거잘못 풀거든요. 어. 음. 아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다. 니까 그러니까 얘를 왜 이래? 이거 눌렀어? 이게 줄이 조금만 두꺼워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꼬이진 않는다고. 아, 물론 이해는 해. 이게 얇으면 안, 착용 안한거 같고 좋겠지. 근데 열 때마다 어 그리고 닫을 때는 어떤 줄 알아? 이 얇으니까 케이스에 여기 찝힐까봐 계속 신경쓰고 반성해! 웬스턴 나 한국말 모르지? 와 근데 착용감은 내 귀에 역대급인 것 같아 가볍고 내 귀랑 딱 맞춰서 만들었나봐 쏙! 들어가가지고 역대급인 것 같아 와 착용감은 대박이다 아 차고 있을 때는 무게감도 없고 그 다음에 착용감도 좋고 줄 무게가 안 느껴져. 줄이 워낙 얇으니까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W60과 W80 그 사이에 어디인가 좀 있는 것 같아. 둘 다. X50이랑 X30은 캐릭 되게 비슷해. 다만 들려지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틀릴 뿐이야. 이미지의 사이즈가 50이 훨씬 더 커지니까 비례로 저음도 늘어난 것처럼 들려지고 엄청난 건데? 가격을 보면? 야 잠깐만 잠깐만 얘네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W 이제 장사 안할 건가?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W60과 W80 어디쯤인데 에 나는 W60이 더 밝은 것 같거든? 그거에 비해서 X30도 그렇고 X50도 그렇고 조금 W60보단 어둡지 않은가 80을 생각했을 때는 또그 사이 어둠 어딘, 어딘가 있지 않나? 근데 그건 있어 내가 놀랬던 게, 50과 30둘다 80의 DNA는 있거든? 무슨 DNA냐면, 그, 말도 안 되는 펀치감 있잖아. 확실히 그 펀치감 가지고 있대. 80의 펀치감은 아니야. 아, 아니, 그거는 타이치종을 불허하는것 같아. 어떤 이어폰을 들어봐도 80 같은 애는 없어. 얘는 그냥 오로지 때려 부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 같고. 근데 60은 밸런스 잘 잡혀 있단 말이야. 그거에 비해서, 80에 비해서. 그런 것처럼, 60의 DNA도 가지고 있고 80보단 다이나믹이 그 정도 때려 뽀개진 않지만 60의 DNA도 가지고 있고 야야야 야, 야, 가격이.. 야, 이게 깡패네 얘가 지금 40만 원대라며 40이 조금 안돼야 그럼 무조건 얘지 <웃음> 야 웨스턴의 질감이나 진짜 그 고유한 질감이나 텍스처를 다 느낄 수 있어 얘에서 무조건이지 얘 가격이 두배아니야 그럼 얘가 진짜 골때리네 애다 웨스턴이 어떤 이어폰인가를 알고 싶으면 얘를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성능이 더 우선시 된다 하면 오십 가는 거고 근데 확실히 얘가 더 이미지가 커서 다름은 존재하거든? 훨씬 더 이미지가 크다라는 건 내가 들을 때 훨씬 더 재미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시면 이쪽 아니면 아 나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웨스턴을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 자웨스턴 신형이 나왔습니다 나왔다며 다 얘기했는데 <웃음>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해 짜잔 언제 그랬지 아 짜잔 <웃음> <웃음> 언 프로 시리즈가 단종이 되고 네. X 프로 X 시리즈로 해서 프로 X 10, 20, 30, 50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b 이 드라이버가 하나, 두 개, 세 개, 다섯 개 패키지는 똑같아요 다돌려받았고요 유닛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달랐나? 드라이버가 이렇게 좀 커지니까 아... 그래서? 어, 유닛의 사이즈가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 디자인은 똑같아 원하지 않았지만 금형을 <웃음> 새로 파야 되니까 <웃음> 그렇겠지 <웃음> 어, 어. 하지만 유닛의 디자인 자체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 재질의 유닛에 노즐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의 색깔로만 이 시리즈를 구분할 수 있어요. 유닛의 사이즈로 구분하셔도 되는데, 아 무게도 다른가요? 제가 <웃음> 이 사이즈가 다른데 물리 법칙도 너, 다르겠지. 너 해봤어? <웃음> <너> 어떻게 맞죠, <봤죠>? 사람이 <웃음> 인간이 어떻게 <해> 그걸? <웃음> 너저울이래매 <웃음> 사람의 범주에 어. 있으면 그건 좀 힘들 네. 것 같아. 가장 큰 변화는 사실 테이블입니다. 얇아도 너무 얇아. 어. 착용했을 때 너무 편해요. 줄의 무게가 안 느껴져? 내구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사의 입장은 내구성이 굉장히 더 튼튼한 재질로 바뀐 거다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다고 라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콘텐츠로 줄넘기 콘텐츠 가나? 아니요 지금 할 거예요. 닥쳐요? <웃음> 아니 너무 왔어 너 얼마나 사람을 조질려 그래? <웃음> 야, 씨. 어. 하나 둘셋 아! 봐봐봐봐봐봐봐 어우 야씨 나가는 줄 알았어 거의 낙지줄 수준이야 야 이게 쉽게 끊어져... 어. 오형 이건 진짜 튼튼하긴 하다 자꾸 늘어나는 기분은 뭐지? 조금 그래? 늘어났을 순 있어 <웃음> 진짜 튼튼해 이거 어떻게 반품할까 너좀늘어났대매 어, 죄송합니다 며시장님 <웃음> 어... <웃음> MMCX 단자가 없어지고요 새로 나오는 단자 포맷이라는 T2 단자로 바뀌었죠 이게 에티모틱의 신제품이나 얼티미디어스의 신제품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제 단자고 기존에 있는 MMCX에 비해서 훨씬 내구성 면이나 장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좀 차세대 이제 단자로 채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T2 단자가 적용이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유닛의 내구성이나 강도에 좀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기존에도 웨스톤이 착용감 굉장히 좋은 편이었지만 신형에서는 착용감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먹을 거야 아주 이를 갈고 나온 모습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명확하죠. 아! 야, <웃음> 담당자 나오라 그래. 쓸 어. 때마다 고통. 줄이 너무 꼬여. 두 번째는. 네. 줄이 여기에 걸려서 손상이 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닫을 때마다 계속 봐 옆에 눌러주고 펠리칸 케이스가 네. 기존 구형 유닛에서는 굉장히 튼튼하고 되게 터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장점이었는데 신형 유닛에서는 오히려 좀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약간 뭐 지퍼 형태라든가 그냥 자석 형태로 줬으면은 음. 오히려 좀 불안감이 덜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 펠리칸 케이스가 단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10 20 30 50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0과 20은 스테이지 인이어 쪽으로 굉장히 강추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0과 50은 음향 엔지니어들과 혹은 컨슈머 라인업까지 그렇게 좀 타겟을 맞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성비 모델은 10과 30입니다 특히 X1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20만원 초반대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인이어를 하나 구비를 하셔야 되는 미션 분들한테 네.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인터뷰처럼 연주자분들의 반응이 실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웨스톤의 W라인업의 색깔을 조금 계승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어, 그래서 X30 같은 경우는 기존의 W 사운드나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엔지니어처럼 약간 전체적인 사운드를 모니터링하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가성비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10과 30은 가성비지만 20과 50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는 그냥 성능 향상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추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Burn milk. 전통적으로 웨스턴 제품들이 민감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기기들을 많이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물렸을 때도 조금 편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장점인데다가 특히 이번에 그 착용감이라던가 어우 oh, 네. 대단해요 내구성 면에서 굉장히 많은 향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운드도 스테이지 인이어 혹은 모니터링 성향의 인이어들 그 중에서는 다음 세대 그런 사운드 튜닝 밸런스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마디 해주시죠 야! 웨스턴 살 때는 어디? 스튜디오 세븐샵!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랜만이다! <웃음> 빨리 해! 어, 그럼 우리 이거 자체 유료 광고인가? 아, 그치. <웃음> 어, 스튜디오 아니야. 세븐샵. 자체 유료.